염은 아 여기 염인가요? 네네 아, 염은 음, 산에 있는 음이온이랑 네 염기에 있는 양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지는데 네 이게 항상 같은 게 아니라, 산이랑 연기 그 종류가 다르면은, 그때마다 다 달라요. 아, 그렇군요. 네. 어, 그 수소이온이랑, 네. 수산화이온을 내놓는다, 이거는. 어, 뭐? 네. 아레니우스의 정의이고, 여기 불안하게 엄청 많을 것 같죠? <웃음> 아, 이거 어... 방금 한건 아랫뉴스군요. 네. 네. 그리고, 음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념소 구독자 여러분.